지금 계속해서 애심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다들이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이제 우리 인간의 알아듣게 해주시기 위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 삼위일체라는 존재는 우리의 이성으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헬라와의 아들 개념은, 이제, 하나님의 반열, 오더라는 개념이 강해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그, 뭐죠?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근데 여기 보시면, 그, 8절에 보면, 아들의 관해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령하며, 주의 나라 교는 봉평한 귀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 태초에 이 모든 마음을 지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알아갈텐데,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좀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1성인데요. 예수님 안에 즉그 우리가 예수님 성육신하셨다고 하시죠. 자 인카네이션을 하셨는데, 그 지금 예수님 안에 신성 나이어티와 휴메나티 인성이 인격적 연합을 좀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난제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교는 신비성이 있죠.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신비 중에 하나죠. 말하자면, 삼위일체 예수님의 동성녀 탄생, 예수님의 1위일성. 예, 이런 것들이 다우리 보면 이제, 신비적인 거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3차원이라는 어떤 공간에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수 없는 무한대 차원에 계시는 분이세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우리는 정확히 3차원의 한계, 우리의 이성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이런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문을 좀 열어주셨는 건데, 우리가 인간이 가진 철학과 지식과 지혜는 도저히 이를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정말 그 이해도 좀 굉장히 작은 부분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단이 많이 존재해왔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도 대한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근데 모두 가보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좀 관계된 게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옷을 안 입은 채 하지만 기독교의 사상을 많이 받아들여서 이단화된 것들도 있죠. 말하자면 이제 북한의 주체사상도 사실은 알고 보면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진리의 길을 알아가는 것을 주셨죠. 그게 뭐죠? 성경이죠. 근데 여러분이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이나 성경이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또한 체계적으로 알아가고 있는지 그걸 또 보세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성경 지식은 굉장히 무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굉장히 페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1위 1성 그리스도 1위 1성 또한 성경으로 알아가시는 게 맞고 여기서는 그냥 개론 정도 해주는 겁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웃음> 만나야 여기에 대한 문이 열리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 철학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전제론과 인식론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철학과 좀 다른 게 인식론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인식을 하죠. 근데 뭐죠? 제대로 인식을 하려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실제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인식이 되고 그래야 제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철학을 훨씬 초월해 있어요. 철학이 말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봐. 안타깝게. 그러니까 많이 어, 건전한 교회에 다닌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단사상에 적기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역사의식이 확실해야 되죠 우리가 전제론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의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거의 100% 맞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요 자 우리에게 참을 어려운 난제가 있죠. 뭐죠 이게? 트리 유니티, 뭐 트리니티라고도 하는데 삼위일제죠자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다.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 그 증거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를 믿고 회개하게 되면 누가 인을 쳐주세요? 누구? 성령님. 성령님이 인을 쳐주시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러니 내가 예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나 성령이 내 마음 안에 구할 테니 너는 누구의 길을 따르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놀랍도록 신비한 거고, 언제부터 같이 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있으면, 어,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인더비 h e beginning, 엔 아르케죠. 엔 아르케. 태초에, 이 태초는 영원의 태초입니다. 시간 개념이 없는 태초에 그때 더워들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헬라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했죠. 요한이 어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그 그게 있,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뭐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자,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계시대요. 그래서 희한하게 고대 고대 그 히랍 그 그리스 세계를 보면 굉장히 과학이 발달해 있었어요. 원자 이야기도 나오고. 참 이상합니다. 그건그 우리 현대 생각으로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보다 더 앞섰던 것도 같고요. 그래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모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화학적 결합을 이제 그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결합이 있죠? 자. 중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라면 알 거예요. 무슨 무슨 결합? 이온 결합, 결합,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있었을까? 참 어렵죠? 이온결합 형태로 있었을까? 자, 자, 이온결합 형태가 있죠? 자, 이렇게 자, 이온을 주고받으면서 자, 여기는 이제 칼슘이 이온 두 개를 각각 염화, 염소한테 이렇게 하나씩 주죠. 그래서 결합을 하죠. 이건 이온결합이라고 하죠. 마치 뭐, 인성과, 신성과 인성이 이런 형태로 결합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공유결합 형태. 같이, 그, 뭐죠, 전자를 공유를 하죠. 신성과 인성이, 인성이 이렇게 공유하는 형태를 띄웠을까? 아니면, 금속결합. 금속결합을, 형태를 띄웠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힌트를 좀 발견하려고 해보세요.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예제 하나 드리는 거고 그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고대에 우리 교부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고민하신 적이 있어요? 대답이 없네 고민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단이 접근하면 쉽게 넘어가시죠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성의 한계에 부딪혀요 안 부딪히면 그러니까 정말 그 그러니까 무식한 게 용감한 거야 그러니까 막말을 하는 거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깨닫기면 우리는 잠잠하게 돼요 참, 요즘에 막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특히 이제 권력을 가지니까 참 모두 자기 세상인 줄 알고. 그 권력 길어봐야 몇십 년일 텐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텐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성의 한계를 깨달으면 참 겸손할 텐데, 하나님 보시기 이제 역겨울 것 같아요. 특히 권력과, 권력을 가진,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곧바로 원 스텝, 투 스텝 가면 우리의 이성이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야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도 여러분이 깊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는 사실은, 우리의 3일째제2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성을 취함으로써 신성과 인성의 인격적 연합이라고 해서 유니온의 줄을 좀 쳐보세요. 유니온의 줄을 쳐보세요. 연합을 이룬 것이라고 하죠. 어떤 유니온이에요. 컨비네이션 이런 이제 그 커넥티드나 이런 개념에는 유니온이라는 말에 좀 여러분이 그 주의를 좀 기울어 보세요. 자, 그래서, 한 이제 캐릭터, 한 캐릭터이신,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양성, 신성과 인제, 인성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의 연합, 유니언이죠? 유니언으로 뭐가 됐죠? 신인이 되셨고, 우리의 인격적 구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좀 이게 이제, 그, 이제 좀 뭐죠? 그, 연합을 한 말에, 우리 여러 단어가 있죠. 미국을 United States of America죠. 거기에 u n i t e d 썼고, 뭐죠? 영국을 뭐라고 하죠? 브리튼이라고, Great Britain이라고 하지만, United Kingdom, UK라고도 하죠. 또 예전에 소련을 뭐라고 했어요? USSR이라고 했죠. 유니온, 소, 어, so, 예 소비에스트, 리퍼블릭이죠. 거기 유니온이라고 했어요. 뭔가 비슷하지만 약간 어 위에 의미가 다르고 유니온은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결합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이 유니온도 어떻게 보면 일의 일성을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표현하기 어려 정말 그 표현하기 힘든 단어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온을 많이 쓰더라. 이 말을 기억을 해서 유나이티드를 쓰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유니온을 많이 쓰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니온은 훨씬 더그 결합 강도가 센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터키 지방이죠. 터키 땅에는 칼케톤에서 AD 451년에 칼케톤 공유회라는 게 열렸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여러분이 중요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위 이성의 연합이나 혼돈 없는 변화 없는 나누임 없는, 없는, 없는 분리 없는 연합을 의미하며 성질들의 구별은 연합으로 인하여 없어지지 것이 아닌다. 아니다 자어떻 연합을 하는데 시, 인성과 신성이 연합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첫 번째 혼돈이 없어요 줄을 치세요 혼돈이 없다 노트에 쓰세요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나누임이 없다. 다음이 불리함이 없는 그런 연합이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인성과 신성의 성질들이 어떤 연합으로 인해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그 시절의 이제 교부들, 초대교 교부들 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리의 이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알게 된 사실들이에요. 우리가 이건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죠. 혼돈이 없고, 변화가 없고, 나눔이 없고, 분리가 없는 그런 연합이고, 우리가 이 성질들의 구별이, 구별은 연합인에 의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인성과 신성은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이온결합, 금속결합, 공유결합으로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힌트 정도 얻을 수는 있겠죠. 굉장히 강한 결합인데 이 결합이 변화가 없고 나눔임이 없고 분리가 없고 혼돈이 없으며 또한 결합을 하더라도 강한 결합을 하는데 그이 지금 이 성질들이 인성과 신성에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칼케톤 공예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아멘 믿음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통해 좀 보죠.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30절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10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아버지는 하나의 라하시네 자, 여기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신성인데 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나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아들은 썬개념원 보다는 우리가 비 같은 선에서 독생자 아들 해가지고, 이제 어, 비가시나 비게시나 또는 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등장하는 여기는 어, 우리의 인간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데, 자, 여기 하나는 자, 여러분 이거 나는 남성이겠죠? 아버지는 뭐죠? 더 파, 파텔은 남성이죠. 하나는 뭘까요? 남성, 여성, 중성, 헬라어는 다벽이 발달해 있죠. 여러분 뭐예요? 중성이에요. 왜 중성을 썼죠? 아, 그렇죠. 얘가 남성을 썼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된 형태예요. 중성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 이 하나님이라는 걸 더, 나와 아버지가 어 하나인 존재를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원어를 모르면 절대 알수 있다 없다? 없죠. 절대로 알 수, 그러니까 원어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 네. 자, 그래서 하나라는 게 중성을 썼네. 자, 의구심을 가지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거죠. 자 자, 또한 신성을 나타내 요한복음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버지 창세 아버지 전에,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소서 예 여기 한술도 떠서 예수님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거예요 자, 예수님의 신성이죠. 자, 과거에 또 현재 미래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였어요. 네, 신성을 나타내고 인성을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성질을 지니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삼악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느님 나의 하르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서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고통받으셨어요 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똑같이 그는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인성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하리하사 이르시되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분명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자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셨죠. 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지금 같이 존재를 하죠. 아멘? 아멘이죠. 아멘. 음. 자,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몇 명의 유명한 신학자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를 보면,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모든 본질적 자질을 소유하신 신인, 갓맨이라는 것이죠. 음. 신인이시다. 벌컷풀한 사람이 썰고, 이런 주장을 했고, 제가 벌코프 조직신학으로, 조직신학 처음 인트로덕션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아주 그 주석과 같은, 주옥과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게 예수님은 신이라는 거예요. 본질적 자질을 예수님 내에 가지고 있는 거죠.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두번째로존 머레이도 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존 머레이가 주장하길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완전성 안에서, 완전성 어떤 안에서 이성을, 인간 이성이죠. 이성을 자신의 인격 안에 취함으로써 신성과 인성의 충만의 어떠한 손상도 없이 신적이고 인간적인 존재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말 어렵게 썼죠. 정말 어렵게 썼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지 공존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러한 정통교리가 있는 반면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뭐죠? 이단들이 이또 존재해 와요. 보면 정통교리는 자, 여러분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모두, 모두 발견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의 연함은 인격적이시며 완전하며 영구적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체로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계시며 우리는 신인이신 한 인격적 인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자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모두 발견돼요. 적어놓으세요 노트에 예수님의 신인성의 연함은 인격적이시며 완전하며 영구적이에요. 자 과거에도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지금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셨죠 자 그래서 이 역사의 주체는 인민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인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의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답하시면 거의 100% 맞습니다. 역사의 주체,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어제도 계시죠?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계속되는 조직신학 강의에서 특별히 우리 신학생들은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꼭 망령된 짓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이 역사 의식이 없으니까 이, 이 꼬라지가 난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재림을 하실 텐데 그때는 심판주예요. 무서운 분이세요. 역사의 예수님이라는 역사의 주체가 예수님을 인식을 못하니까 교만한 오만 방자하게 뛰어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인식하게 되면 밥도 안 넘어가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 사는 거죠. 자, 자, 그래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면 여기 보면 이름은 이게 이름은 이제 외국어를 해석을 했으니까. 있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도케 대파나 에비온파, 아리안파 아폴리네리안파, 네스토리안파 유티키안파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모두 어떤 경우는 정치적으로 몰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그렇게 이단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의 일위 위생이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확실한 이단들은 있죠. 확실한 이단들이 있는데 자, 애매한 부분이 있는 이단으로 분류된 분들이 있긴 해요. 자, 그, 그 당시에 초대교부에 어떤 정치가 개입이 돼 있어서 굉장히 혼란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 반대자들이 오히려 이제 자기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이제 2단으로 정지시한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독회대판은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을, 인성을 부인해버린 거죠. 자, 에비온파는 뭐죠? 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자, 구약성경을 아예 부인을 했죠, 에비온파는. 아리안파는, 자, 그리스도의 신성의 완전성을 부인했어요. 이것좀 봐야 됩니다. 그 아리안파에 대해서도 신성이 어떤 부분을 좀 부인했는지 좀 체크는 해봐야 돼요. 아폴리네리안파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완전성을 좀 부인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네스토리안파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분리를 주장해요. 여기는 좀 약간 좀 네스토리우스는 좀 정치적으로 좀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약간좀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라고 우리가 이 경교로에서 이제 지금의 이라크탕에 본부를 두고. 이, 지금, 뭐죠, 우리 아시아, 대륙 일대를 전부에 복음을 전했죠. 아마, 신라에까지 왔, 실라나 바레까지 왔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경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또 전했었죠. 이, 이걸 동방교회라고 하고, 또 이제, 바티칸에 이제, 아니죠, 그 어디죠? 콘스탄티노플이죠. 지금 이스탄불에 중심으로 한 정교회, 동방 정교회가 또 있었고, 이 바티칸, 지금 로마에, 어, 로만 카톨릭이 있었고 또 어, 주변에 굉장히 어, 복음을 또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여러 또 분파들이 있었죠. 근데 메이저는 이렇게 그 로만 카톨릭, 동방정교회, 또 동방교회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었고 많은 또 소수의 초대교회 전통을 유지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티키안파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혼합을 주장했는데. 이세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이 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너무 강조해서 인성을 좀 무시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좀 조사는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저희가 초대교회도 좀 시끄러웠어요.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고, 앞으로도 시끄러웠었는데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정통 교리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의 신인성의 유니온이 연합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또 체험으로 좀 알아가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전제를 달았죠. 이것은 <웃음> 세상에서는 일어나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e x c e 누구? 예수님. Jesus c h r i 스 t 위에는 이 세상에서는 대해 발생된 적도, 무슨 동정력 탄생 예수님 위에 있었던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형태는 예수님 위에 있어요? 없어요? Okay. 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제를 찾기가 예수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리서치 타픽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타픽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한번 리서치 타픽으로 들어가 봐요 그래서 빨리 이성의 한계를 느끼셔야 돼요 자 그래야 예수님 만나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 여러분이 꼭이 부분은 어쨌든 여러분이 꼭 연구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예수님의 신성인데요. 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 명칭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호칭되기도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호칭되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라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이 되었죠. 또한 우리가 Lord Jesus Christ 할 때, Lord는 주님은 또 그리스도는 주님으로 호칭이 되었죠. 또한 계시래교 보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호칭되었어요. 사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고 또 바울의 서신서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속성들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럼, 그럼 우리가 우리가 신적 속성들에 어떤게 있죠? 이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적 속성들 하면 영원, 전지, 전능 무소부재 생명 진리, 불변, 거룩 이러한 신적인 속성들에 신적인 속성들은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자동으로 나오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속성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영원이죠. 이터널티 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우리 이제 안 보고도 알죠?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함께, 계시니?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 이제, 엔 아르케죠. 태초에 영원 전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영원성을 가지고 이터너티라고 하죠. 옴니센스인데옴니센스인데 전지를 보면 마태복음 9장 사절을 보겠습니다. 버전 달라도 돼요, 여러분. 예수 자, 여러분이 가지신 버전으로 마태공음 구장 사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예수님. 이자. 아, go 아, 예수님께서 전지 전지하신 보니가 미리 아셔 버린 거예요. 여기 중풍병자 고치신 거에 대해서 주변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악한 생각을 하지고 미리 아시는 거예요. 이것도 많습니다. 다음에 전능하세요. 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구절인데 자 18절로 20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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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예수님이 무소부지 아시죠?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 예,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모습이기도 한데요. 무소 부재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저의 이 설교 및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지도자 분이 계시다면 꼭 이걸 기억을 하세요. 마지막 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모든 만민에게 다 벌겨질 거예요. 벌겨 벗겨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시고 죄짓기를 멀리하세요. 자, 예수님은 어쨌든 무소부재하세요. 우리가 우리는 그냥 3차원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무한대 차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자, 자그 다음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자,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읽어 주세요. 시작. 그분 생명이 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라 자, 자,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자, 요한복음 장절은 14장, 14장 6절을 펴 보세요. 자, 이 말씀도 암송해야 되죠.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으실래요?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수님은 불변하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세요. 이 말씀들은 꼭 읽어보시고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신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 신적인 사역들을 하셨죠.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암아 지음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붙들자니, 여러분, 끝나요, 끝나. 끝난다니까요, 정말. 여러분의 창조에, 여러분을 창조하는 만드신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을 보존하신 분이 누구? 예수님. 히브리스 1장 3절 오늘 읽었죠.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죄삼 권한이 있으시죠? 그쵸?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그쵸? 그 다음에 심판. 자 여원법 5장을 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봉 5장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자 누가 심판을 하세요 나중에? 예수님 자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죠?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다음에 요한봉 3장 16절 암송해보세요. 하나님이 저럼 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우, 저는 여러분, 이거 말씀, 예수님의 신적 사역들만 사약, 봐도 예수님을 여러분 이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누구? 창조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존하는 자죠? 붙들고 계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 여러분을 죄사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많은 이적을 행했죠.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픈 부분들 계세요. 마음이 아프거나 실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을 지어다. 아, 네. 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또 사람들 치유되는 게할수 있어요. 그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심판자. 심판. 어? 무섭죠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자세요. 마지막에 심판자로 오세요. 만물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들 다 벗겨질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그 창피를 감당하실래요? 그 다음에 성령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 아버지께 요청해서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죠? 구원. 자, 그, 모르면 용감해. 무식하면 용감해. 무식하면 별말이도 다해. 무식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지. 예수님을 알아봐. 예수님을 알아봐. 그러면 자기를 지으신 사람을 비난할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비난하고 이단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 이거 알아봐요.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다 믿지. 자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안했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에베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서 우리 에베의 대상이에요. 빌리포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리포서 펴보세요. 빌리포서 2장 10절로 11절 줄을 쳐놓으세요. 줄을. 줄을 딱 쳐놓으세요. 여러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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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12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호와 지혜와 힘과 공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줄을 쳐놓으시고 여기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한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와 찬송을 보좌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아멘 음, 아멘 소리가 나날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자, 난의 구절이 있어요. 난의 구절이 있는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골로스에서 1장 1 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 보면 마다들 먼저 난자 그러니까 이수님이 피조물 아니야? 이렇게 한데 사실은 인간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단어를 동원하신 거죠 자 뭐냐면 마다들이나 먼저 난 자는 지위와 사역에 대한 신분의 우월성에 사용된 거죠. 먼저 있었다. 먼저 있었다. 또맨 처음 아들이다. 이것은 뭐죠? 어떤 모든 피조물에 존재하는 근원이시여 모든 피조물에 섭리하신 주관자의 심을 좀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기 쉬워요. 사실은. 사실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피조물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관하시 하나님적인 의미가 더 강한데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게 잘못하면 이 구절 한 구절만 딱딱 보면 우리가 전후 맥락을 보셔야 되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자한테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지금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또 온니 비가른 선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적 순종을 표시하신 것이지 존재의 기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자, 아셨죠? 존재의 기운과 아무 연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난해구자는 사실 난해구자가 아니에요. 난해구자는 우리가 이제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자, 이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인데 자, 보면은 요한 일서 4장 2절에 보면 자 예수 그리스 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육체 안에 임하셨다고 하는데 육체 안에라는 것은 인간의 성질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죠. 아멘? 아멘 인간적 몸과 영혼이 있으셨어요. 그 증거를 볼까요? 누가 보음 2장 52절을 오늘 제가 천재라게좀 써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예수는 지혜와 시작하다.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이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지혜는 어떤 영역에 해당해요? 혼에 해당하죠. 소울 영역이에요. 지정이라고 하죠. 이 지혜는 소울 영역이에요. 키는 뭐죠? 육에 해당하는 영역이죠. 다 요한복음 1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할수 있고 심령이 괴로워 그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얘에게 이르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네 심령은그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이에요 예수님은 여, 영혼욕을 가지고 계셨다 안 가지고 계셨다 인간적인 영혼욕을 가지고 계셨어요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알아야 알수 있는 거지 무식하다고 무대포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용감하다고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영감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적인 명칭들 두 가지. 뭐죠? 예수, 인자. 그리고 신적인 명칭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하고 뭐죠? 로드, 주인. 이런 게 신적인 명칭들이에요. 자, 인간적인 성진들이 있으셨죠?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죠? 또 슬프기도 하셨죠? 자, 육체적인 성장. 누가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인간적인 활동, 예수님 직업 있으실 수 없어요? 있어요. 저, 야, 저는 우리 풀타임 사역자들도 직업이 하나씩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 성경을 깊게 연구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요는 아니지만 그 풀타임 사역자들 우리 목사님도 직업이 하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권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하셨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세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고대의 이설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것은 이제 독해 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 아니고,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습죠 지금 생각하면. 혹하면 넘어가요. 잘 모르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자 예비 판은 파는 유대적인 성향을 좀 띄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예, 유대인들 맞네요. 유일신주이고단일신을를아하고 예수님은 인간이다라고 이기게 본거죠. 어 쏘리.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어떤 극단적인 서로 대비로 도케대파와 에비온파가 있었죠. 예, 도케대파는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고, 어, 에비오파는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주장했죠. 자 아리언 아리안 아리안니스 아리안주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신성을 완전히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주장을 했을까?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 피조물 개념으로 봐버린 거예요. 신성이 있긴 한데, 피조물적인 어떤 신성을 좀 강조한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 판은, 아폴리네리안, 네스토리안, 유티키아는 그 신성을 너무를, 너무나 강조했어요. 저는 실제로 네스트리우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 주장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정말 원본 자료로 좀 분석을 하고 싶어요. 네스트리우스 좀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는 이렇게 이 단으로 분류하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폴리, 아폴리네리아는 네리안파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인성의 완전성을 부인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큰 소리로 강재밌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뭐죠? 인간의 영 대신에 로고스가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인간의 영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있고 몸과 혼을 주관했다고 생각하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신성과 인간은 인성을 섞이지 않고 동시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이건 잘못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스트리우스는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했는데 이제 커넥티드라는 용어를 좀쓴것 같아요. 유니언보다는 연결을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분을 이단으로 공격하기는 조 뭐랄까요? 좀 정치적인 요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저합니다. 저는 이분을 이단으로 공격하는 건 좀, 요, 제대로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문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남은 두성의 연합을 부인하고 신으로 분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성의 연합의 형태 또는 나타남이라고 하였다. 즉, 신인의 그리스도 대신 신과의, 신과의 그리스도로 만들었다. 탄생, 고난, 주 그의 인성만았다 자, 이분이 칼케톤 공위에 뭐죠? 나타나지도 못했는데 이분을 이단정지해버렸어요. 의견 듣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는 좀 이견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실 초대 교부들은 유니온을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아마 네스토리우스는 표면상 커넥티드, 연결됐다라는 걸 강조해서 인성과 신성에 분리되어 있다라는 어떤 공격의 비밀을 좀준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이분을 2단으로 정지하는 건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티키안파를 보면 아예 여기는 인성을 그냥 신성이 흡수시켜버렸네. <웃음>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단성론인데 여 여기 읽어주세요. 시작! 네스토리안 파에 네, 반대하여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오로지 일성만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신성을 네,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성을, 인성을 신성에 흡수시켜 신적, 신성 인간적, 인간적 본질들의 혼합이 되는 합성된 본질이라는 단성으로 주장하게 되었다. 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기 안에 세상에 지금 전혀 이단들이 거의 다 들어가요. 자, 도쿄대파는 예수님은 신이다.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었다고 했죠. 에비오파는 뭐죠? 예수님은 인간이다. 라고 주장을 해버린 거죠. 아리안파는 예수님은 신은 신인데 위대한 피조물 뿐이다. 이렇게 했 아폴리네리안파는 신성을 강조를 했죠. 여기 신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근데 인간의 영 대신에 하, 그 로고스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인간의 영을 대신해서. 자, 그 다음에 네스트리온스파는 이제 인성과 신성의 연합보다는 연결을 강조를 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유 t 키한판은 아예 인성을 그냥 신성에 합성해버렸네요. 혼합론을 주장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자, 아근데 우리 저기 북쪽에도 어떤 종교가 있죠? 주체사상교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굉장히 보면 생존, 생존력도 좋고 굉장히 뭐랄까요? 그 특히 이 주체사상교는 한반도에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죠? 공약 대상이 어디죠? 우리 대한민국이죠. 포교 대상이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밖에 없고 이거 일본의 포교예요? 러시아의 포교예요? 중국의 포교예요? 미국의 포교예요? 아무도 안 받아들이겠죠. 왜 이제 김일성을 메시아라고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주체사상교를 보면 정말 201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지금 판교에 있죠 거기에 정대일 연구원이 이제 발표한 자료,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제 영, 이제 조사를 좀 했는데 뭐냐면 대단히 똑똑하신 분 같아요. 이제 우리 구한말의 동학같이 기독교, 유대교, 러시아정교, 유교, 천도교 등의 요소를 두루 혼합해서 공산주의까지 두루 혼합해서 어떻게 보면 배타적 유일신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을 단순히 그냥 국가로 보시면 안 돼요. 정교 일치의 어떤 국가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정교 일치 국가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뭐죠? 거기를, 이 주체 사상교를 이렇게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기독교는 최대의 어떤 제거 대상이 되는 거죠. 자, 보면 천도교에 인내천이 있어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했네. 했는데 사람 중심 사장을 표방을 하고 있어요. 표방을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그 다음에 수령을 숭배해요. 이것은 이제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장치를 배웠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황제 교황주의 스탈린주의로부터 수령 숭배가 온것 같아요. 거기에도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라고 했어요. 영생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하는 되는 것이다. 것이 있어야 된다. 알아야 되는 건데 여기 영생이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 수령의 사상을 믿고 수령이 이끄는 조직의 구성원이 돼 임무에 충실하면 수령으로부터 영원한 사회적지적 생명을 부여받는다. 아, 재밌네요. 자그 다음에 수령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 참 웃기네요. 그 다음에 혁명의 대를 계속 이어가야만 수령으로부터 받은 정치적 생명도 영생할 수 있다고 하죠. 대를아 충성해야 하라고 명하네요. 아 그렇군요. 이게 영생이군요. 저는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데에선 살고 싶지 않거든요. 하물며 제가 있는 지금 동남아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북한하고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기는 좋아하는데 북한은 잘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왜 관계 좋은데 왜안 가냐? 아우 어, 노노하고 도망가요? 도 주변에? 그랬더니 거기는 그런 말을 해요. 여기 지도자를 비판은 바로 사형당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가서 가면 뭐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해야 된다고 하더라. 사실 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아, 예 그런 낙원이라면 저는 살고 싶지는 않죠 그런 낙원은 뭐몇 천억을 준다고 해도 가고 싶지는 않고 그런 낙원을 위해서 저는 목숨을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낙원 건설을 위해서 아주 그 굉장히 뭐랄까요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적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단군담론이라고 하고요. 단군은 민족의 태양과 동의시서 평양에도 단군능이 있죠.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이단군이 계통을 김일성 민족의 시조라고 한답니다. 참 웃기죠? 단군이 뭐가 되죠?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 단군과 아브라함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평양이 뭐가 돼요? 그러면? 저루살렘이 되죠. 김밀성이 누가 돼요? 기름 부음, <웃음> 메시아가 되버리는 거예요. 이 사상이 있어요, 사실. 자, 우리 기독교만 3일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기에 수영, 당, 인민이 3일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요 수영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을 따왔고, 당은 성령 하나님, 인민은 성자 예수님을 따와서 3일째 교리를, 그들의, 그들만의 3일째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유교 개념이 있어요. 인덕 정치라고 하는데, 수령은 인민에게 믿음과 사랑을 베풀고, 인민은 어버이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한다.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이 정대일 연구원 말을 빌자면 공산주의 병석에 담긴 성리학이죠. 그냥 재밌죠? 웃기고 있네. 수령이 인민을 사랑해서 그렇게 굶게 만들었나? 그리고 아주 기근으로 몰 살시켰나? 하여간 재밌습니다 자, 종교적 의뢰 그 의뢰 행식이 있는데 혁명 전적실을 순례를 해요. 다음에 모든 직장과 가정의 애베처소에서 애베처소인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실이 꾸려져 있어요. 가정에도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남한에도 남한 구성원도 잠재적 신자로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곳에도 그 선교 센터가 있어요. 북한에도 어디죠? 통전부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주체사상교회 선교 센터예요. 선교는 이 통일 전선 전선 전선부는 자, 어디에만 어디를 주로 타겟으로 하죠? 예. 이 주체 사상이 통할 수 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주체 사상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북한 주체 사상교 의 센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대한민국을 어, 이제 잠재적 신자로 이제 보고 공략을 했는데 그 이슬람의 타키야처럼 통일 전선 전술이 뭐죠? 어 얘들을 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책략을 쓴 거죠. 그래서 침투를 해서 분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먹고 먹고 그러는 거죠. 이 통일 전선 전술이 이제 우리나라 좌파는 좀 특별합니다. 여기에 좌파와 좀 달라요. 우리나라 좌파는 거의 대다수가 북한하고 좀 링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뭐죠? 그럼 진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전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면, 이제, 잠시에 들어가는데, 이제, 고정 간첩을 심죠. 정치계에 먼저 심고, 그 다음에 언론계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을 장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악을 해나갈 때 이런 거죠. 예전에 의학분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권을 잠, 담당하신 분이, 이런 좌파 철학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뭐죠? 좌파 정치 철학은 이거예요. 통일전선전술은 뭐죠? 딱 침투를 해서 두 개를 분열시켜요. 그래서 약한 세력을 잡고 그다음 그다음 다음 세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통일 전선 전술에 의해서 약사와 의사가 다 잡힌 거죠. 그렇그 다음에 뭐예요? 똑같아요. 뭐 저는 이제 검경 수사 조정권도 그렇게 봐요. 검찰 아니 사실 그리스도인 관점에서는 내가 내 권한을 확대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소명 그대로, 맡은 다음 소명을 열심히 하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왜 욕심을 내? 검경수사조정권은 지금의, 지금의 현전하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것만으로 가도 검찰과 경찰이, 뭐죠? 검찰과 경찰이 맡은 바 소임을 하면 다 하면 돼요. 근데 뭐죠? 이제 밑밥을 주는 거죠? 왜? 두 세력을 분열해, 분열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장악하려고 을 어, 경찰들의 권세 좀 키워줄게. <웃음> 두 세력에 적대심을 심고 분열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경찰을 잡고 나중에 이제 검찰도 잡겠죠. 검찰이 약화가 되면 다다 다 잡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전술로 해서 대한민국을 장악해 나가고 주체사상교를 이렇게 이렇게 포교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옛날에 동학이 유불선을 이렇게. 이렇게 통폐합을 했다면 북한의 주체사상교는 유불선의 공산주의까지 다음에 인밀학살 그러니까 학살을 자행하는 그런 이론까지 섬엽을 해서 이렇게 주체사상교를 퍼뜨리고 있고 우리의 북쪽에는 굉장히 엄청난 기독교 엄청난 이단이 사실상 자리잡고 저는 주체사상교를 기독교의 이단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연히 이단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칼케톤 공의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하나씩 읽, 읽을까요? 시작. 그의 신상에 관한 그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나타나셨고, 두 번째 시작. 또 그의 인성에 관한 그는 다만 죄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죠. 그저 그렇죠. 신성과 인성을 언급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의 신성은 성부에게서 독성하셨고 그의 인성은 우리의 본질을 파고나셨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처럼 아마 죄를 제외하고 그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다 다섯 번째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의 신성은 성부에게서 독성하셨고 그리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날에 와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화하셨으니 그는 네. 인정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 네스토리우스 주장이다 여기는 마리아에 대해서는 다른 교부들 주장보다는 네스토리우스 주장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어머니예요 인간, 예수의 어머니인 거예요. 이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리아의 신격화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쵸? 이를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마리아의 신격화를 할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 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네스트리오스는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다라고 강조했던 거죠. 아, 그, 죄송합니다. 마리아는? 어, 인간 그리스도의 어머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자그 다음 여섯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가지 두 본성이 한 본성이 되거나 한 본성이, 본성이 다른 본성이 변하거나, 변하거나 두 다른, 변하거나, 변하거나, 두 변하거나, 다른 분리된 본주로 갈라지거나 양성의 영역과 기능에 따라 각각 대입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 일곱번째 시작 각성의 특징의 연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오히려 각성이 보존되고 양, 한, 한 품성과 한 자질로 일치를 이룹니다. 이룬다. 예. 이게 칼테톤 공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인터넷을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의 도인 이성에 대해서 나타낸 게 있는데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각공의에서 이제 어떻게 도인 이성에 대해서 다루었는지 좀 보이고요. 여기 신성과 인성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아까 말을 말씀했던 거 간단하게 좀 나타내, 나타냈네요. 자, 여기는 네스트리우스는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제 정통결의는 유니언을 강조했는데, 네스트리우스는 커넥티드, 연결돼 있다는 것만 이렇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아리우스는 좀 예수님을 좀 피조물 개념으로 완전히 인간이고 또 신도 인정했는데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피조물로 좀 격화를 시킨 것 같고요 아폴리나리우스는 예수님은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자 유티케스는 한발더 나아가서 인간이 신적인 속성에 그 융합이 돼버렸다고 했죠 아폴리나리우스는 뭐죠 그 인간의 영대신에 로고스가 하나님의 신상이 인간의 몸과 욕을 지배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자,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인 이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건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영역이죠. 3의 일체, 다음에, 다음에 성령의 인태 천여탄, 그리스도 의 1위 이성은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영역이에요. 자, 우리, 이리 이성에 대해서 켈빈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요 사람인 것처럼 두 성품이 연합되어 있으나 혼합된 것이 아닌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란 것을 주장한다. 다음 위필드는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시작.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이 영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성이 연합할수 있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바랄 수 없다. 예,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같이 존재를 했던 거죠. 영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이런 존재는 요구지 마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오늘 이해가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멘. 네.